입니다 네. <웃음> 아, 저희가 그동안 DM으로 버스킹 언제 하냐고 너무 보고 싶다고 막, 네, 그 얘기 정말 많이 들었었는데 저희도 애가 탔잖아요 진짜 버스킹하는 장소에 전화를 진짜 다 해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버스킹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기쁘고요 날씨도 춘추이 좋아요 바람 많이 불고 근데 저희 첫곡 준비했고, 오늘은 이때까지 했던 레포토리에서 저희 곡세 곡은 당연히 할 거고요. 그 다음에 새로운 곡으로 또 준비를 많이 해봤으니까 또 예쁘게 찍어주시고 또 호응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또 저희가 작은 선물도 준비했어요. 우리 가장 팁도 함 재은이한테 들려있는데 저희가 직접 사인한 포토카드와 또 앞에 보시면 SNS 주소 적어놨으니까 이따가 뜨겁게 호응해주시고 한장 받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, 다같이! 아네그요그 네, 네.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제가 허리 부상으로 인해서 오늘 같이 춤을 못 추게 됐어요 그래서 혹시 아 어, 죄송해요 찍으러 오신 분들께 좀개성스럽고 그리고 멘트랑 호응을 같이 열심히 할테니까 오늘은 네명의 큐빅스도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니죠? 5명의 큐빅스와 호응유정연정이호응유정으로 오늘 그럼 내 눈으로 다 이렇게 그럼 찾아봐주세요 네 그럼 저희 첫 무대 늦지 않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는 우리가 무대 시작하기 전에 늘 하는 고 뮤직 큐빅스 외쳐볼 건데요. 저희가 뮤직하면 같이 큐빅스 해주시면 돼요. 할수 있을게? 할수 있겠어요? 네. <웃음> 어린 친구와 눈이 마주쳐가지고. 네, 그럼 다 같이 출발해 보겠습니다. 뮤직 큐.